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헤더로 뚫리는 그런건 없겠지? 이제 아 진짜 헤더로 막 뚫리고 그러면 절대 안된다 이제 드디어 헤더로 뚫릴 일 없을거야 키 큰애들이야 이제 키 큰애들이 저리 많다 피케랑 랑글레 됐다 피케는 들어봤는데 랑글레.. 와 뭐야 쟤와무무승승승승 너네는 윙백이 있구나 우리는 센터백만 네명이다야잘 아. 막아줘 메시 와주고 나이스 어차피 상관없어 <웃음> 이제 굴리트 너골못 넣을거야 우리팀에 피킹을안글레가 있다 둘다 해도 좋아 키로는 이제 발릴 일이 없다 거의 메시 아 제발 피키랑 블랑 그렇지 블랑 메시 메시 뭐해 왜 상대팀으로 주는 거야 푸티아아 아, 제발 저런 거 절대 구면안 된다 오바야 가자다바님 안녕하세요 클래 아... 진짜 야 이거 그냥 너무 수비쪽으로 가는데 우리팀이 공격을 좀 해줘야겠는데 푸티 블랑 오 뭐야 와 뭐야 네이스 와우 그치 지금 우리팀 센터백만 내면인데 그다돌리면 안되지 패추고 프라이프 푸티 다시 넘겨줍니다. 마르마르 마르 비달 때려줘, 슛. 때려주고 나이스. 와, 자나가 제태우시때 게임인가? 음. 메시, 메시가 헤더를 오. 메시 은근 헤더 좋아요, 진짜. 와, 너무 좋아, 메시. 은근 헤더도 좋고 알바. 드리블은 잘 뚫고. 검립 역시 세계적으로 대단한 선수지. 메시. 월드 클래스. 그 나이스 푸얼. 그메 어, 달려가지고 패스. 네이마르. 네이마르. 네이마르. 크로스 크라이베르트 볼, 값. 아좀 비켜봐. 아, 비켜. 어 팀평 부탁드립니다. 아, 네, 팀평해 드리겠요 닉네임 이 알려 주실래요? 없는... 아, 나이스. 가 적절하게 끊었습니다. 반칙. 나이스 우리 거. 가자다스님 추천 정말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 찾아나셨다면 질찾아주시 뭐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뭐야. 공음 잡는 메시. 이요 나이스 퓨야 수비가 좋다 수비가 좋으니까 1대행복합니다 진짜 수비 함부로 못들어와 너네 아 진짜 상대팀 수비도 좋다는게 암정이네 와우오 오 나이스 와 패스 정비 입니다 크라이베르트 아 몸싸움으로 탁 그냥 비껴나가면서 좀그 봤었어야 했는데 되게 돌파 능력만 조금만 더 좋았으면 저거 그냥 몸싸움으로 확그 밀쳐버리고 다른 슈팅각도 볼수있었는데까 간다 쿨열쿨열어야 랑글레랑 다 어디갔니? 랑글레 몸싸움 한번 충돌해주면서 PK가 패드권 무조건 따는데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저게 블랑이지 그 와우 역시 센터백 달라이 쿠티 어이 안돼 어이 오 어, 나이스 오야 어. 그 나이스 PK 그그 확실히 그 여유가 넘치는 선수야. 선수야 아 좋아 확실히 좀 많이 뛰어보고 하다보니까 저한테 너무 좋아아 진짜 피켓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력아 나이스 안전 안전패스 주고 야 확실히 랑글레는 패스도 좀더해도로 이렇게 확실히 키큰 선수들이 헤더권 잘 따니까 아 제발 어이 제발 아야 뺏었잖아 뺏었는데도 아 진짜 로라야다 뚫리면 안돼 나이스 이케아 너무 느려 오케이 좋았다 야 너네 크로스 날려도 해도 안될걸 나이스 아하니 나이스 자클라이베르트 메시 메시 주면서 크로스 날려주면 푸티가 까비 와야 인젠 좀 헤드권도 잘볼수 있다 너무 좋아 랑글레 어딨냐 랑글레 뭐오 나이스 와우 비달 아 뭐야 쟤 정말 밀쳤는데도 심판 아무것도 안 봐? 너무한거 아니냐? 푸티 어 푸티 한번더 푸티 푸티 아, 비달 아, 비달 자, 퓨 퓨얼이 이제는 윈백 쪽으로 좀 가는거 백으로 자, 비달 함더함더 나이스 아, 수비 너무 좋잖아 지금 자, W 찔러주고 네이마르 네이마르 가주면서 슈팅 아... 이게 네이마르다 아 진짜 야, 수비 너무 좋다 이전판에 해도 진짜 내골 먹히고 난 뒤부터는 아 진짜 수비수 임팩트부터 먼저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다키 크고 헤드가 좋다보니까 지금 헤드권 안, 아무도 안되죠 지금 상례띠에 블리트가 와도 헤드를 함부로 딸수 없죠 진짜 저거 잘못따면 그냥 골로 가요 어... 자... 주고 주고 그렇지 아시 주고 푸티 주고 패스 주면서 W 찔러주면 은네 이마르가 한번더 슈팅! 아! 까비! 와... 프라이았트 푸티가 한번 푸티 한번더 나이스, 아아이 크라이프가 문제네 지금 크라이프가 공격을 다 이어나가줘야 되는데 이어나가수 이거는 크라이프... 비켜. 비켜! 비켜 제발! 자 크라이프 크라이프가 빠르게 오 그렇지. 크라이베르트발주스고하니 크라이크라이프 슈팅을 마무리 값잡혀버려아 크라이프를 바꿔야 되냐? 어 나이스. 근데 크라이프는 나쁘지 않아 전. 근데 좀다만 하시는 점이 좀 많지. 오 크라이프 여서골로민정인렇 그대로 타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야왜뒤로 뺐지? 아. 가자. 다시. 수비. 수비, 수비를 해 줘야 돼. 수비다. 얼 무거운 선수가 너무 많아. 와, 나이스. 와. 과연 오늘 경기 야, 이대로 이기자. 아, 정말? 프라이브레트. 상황에서 나왔던 골 찬스였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 뭐야, 순간 렉 걸린 줄. 아르투로 비달아까비 이걸 자, 자 메시 푸지고골 와! 저걸 야, 네이마르. 1 2이들어리는데요 나이스 네이마르. 네이마르. 메시. 메시가 아 지금 판단이 좋았죠? 몸을 잘 갖다 대. 고 메스.. 아 메스래 메스 아.. 와굿 이거지.. 아.. 야 진짜 센터백 4명 좋다 피케랑 랑글레 와 지금 너무 좋다 피케랑 랑글레가 있으니까 확실히 낫네 킥 키큰 는 좋아 있어야지 진짜..